i a champion, a champion I got tons of soul i n my true collectible Famous, so so famous, number one desirable I do what I want when I want and how I want it Leave you with the o n e n i n yeah, that's how I roll I got changes, bro, I don't care about no g o l d Better, so much better, flipping incredible Always on the show so they know that I still got it And I never say sorry, yeah, to r u c k the world This is me, I'm so 여러 번의 면접 끝에 또 다른 일자리가 생겼다 면접은 수도 없이 봤지만 면접 보러 가는 길은 늘 발걸음이 무겁다 경단여인 내가 육아를 하며 일을 구할 땐 필수적인 조건이 있다 주말과 공휴일엔 꼭 쉬어야 하고 5시 전엔 꼭 퇴근을 해야 한다 난 신데렐라보다 덥박신 에데렐라다 어린이집은 7시까지 보육이 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4시면 하원을 한다 5시 이후엔 우리 아이 혼자 남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나의 일자리 조건은 까다롭다 정규직이면 좋겠지만 4시 또는 5시 퇴근을 배려해주는 회사는 거의 없다 그래서 주로 파트타임으로 면접을 본다 긴긴 면접 끝에 드디어 주말과 공휴일을 모두 쉴수 있는 5시 퇴근하는 일자리를 찾았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볍다 가게에 여유가 생길 것 같다 우리 딸이 좋아하는 미술학원을 등록해준다 뿌듯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른다 특별한 직업 없이 미용실 피부과 스케줄에 바쁜 여자들은 그냥 부럽다 하지만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덜 행복하다 생각하진 않는다 사람마다 타고난 복이 있다 생각한다 알고 보면 나도 가진 게참 많다 누군가는 내가 부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이와 비교하며 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한 적도 있었다 오랜 친구가 내게 부럽다 네 딸은 영유 안 보내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보잘것없어 보였다. 아이에게 물어보았다. 다른 친구들은 영어유치원 다닌다는데 너도 다니고 싶어? 아니 나는 지금이 좋아. 나 영어 잘해. 하며 헬로우 하이를 연발하는 천진난만한 내 딸. 오마이갓이다. 한참을 생각해보고 알았다. 누군가와 날 비교한다는 건 불행해지는 지름길이라는 걸. 그것이 내가 가진 좋은 것마저 초라하게 만든다는 걸.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건 희생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 때문에 나도 성장한다. 내가 아이를 키우는 건지 아이가 나를 키우는 건지 가끔 헷갈린다. 스무살이 되면 어른이 될줄 알았다. 서른이 넘으면 철이 될줄 알았다.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어도 나는 아직 아이처럼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 태어났으니까 열심히 사는 거다. 살아있으니까 그냥 열심히 살아보는 거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내 삶이 불행해진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단단한 나무는 부러지기 쉽다. 인생의 강한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게 적당히 무르되 신념을 가지고 당당히 내 길을 가야 한다. 내 삶이 불행하다 생각될 땐 주어진 삶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으며 살다 보면 작은 행복들이 모여 큰 행복이 되어 돌아오는 날도 있더라. 그래서 오늘도 나는 작은 행복들을 찾아 차곡차곡 모으며 살고 있다. 일요일 아침 딸내미와 목욕탕에 가서 때밀고 나먹는 요구르트가 세상에서 제일 달고 시원하고 아주 가끔 받는 글솜씨 없는 남편의 손편지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칼칼한 청국장에 하얀밥을 쓱쓱 비벼 한 그릇 뚝딱 비울 때 속이 든든하다 누군가에겐 돈이 곧 행복이겠지만 나에겐 사람이 행복이다 내 옆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 내 인생은 오늘도 행복하다